야, 사진 찍어줄게. 여기? 아니면 좀 앞으로 갈까? 아, 아니. 좀만 더 뒤로. 뒤로? 어, 좀더 뒤로. 어 거기. 아, 이제 찍는다. 어, 근데, 저 뒤에 뭐지? 왜? 뭔데? 어? 저게 뭐지? 어, 진아 수진아! 수진아! 혼란에 빠진 서울을 구하고 싶다면 지금 마블 퓨처 레볼루션에 합류하라 마블 퓨처 레볼루션 사전 등록 중